자연을 찾아 옛 도룬들이 지리산에서 호연지를 키웠듯이 마음을 지키는 지리산 둘리길인데요 오늘은 사화시에서 대축 구간을 갔습니다. 주차는 12 구간 종점인 정미앞 피나 대충 마을 해관 주차장에 주차 후에 출발점인 사마실로 이동을 합니다. 12 코스는 사마실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마실의 유래는 복사꽃, 살구꽃, 백꽃 등세 가지 꽃이 피는 마을이라하여 사마실라 불렸다고 합니다. 오늘 걷게 되는 12구간은 요 사마실에서 대충마을까지 16.7km 거리에 다소 힘든 구간입니다. 버지째, 신촌째, 먹정째까지 극경사를 넘어야 하는 구간으로 하절기에는 땡볕도로와 인도를 걷는 구간이 많고 식당이나 매점이 없는 관계로 음료수와 간식을 꼭 준비해야 하는 코스입니다. 버디째로 오르는 길인데요 약간의 경사길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버디째는 이정마을에서요, 우계리로 넘어가는 야드막한 거객길입니다 예, 버디째는 예전에 이곳에 버드나무가 많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버드나무 대신에 거래의 나무가 숲을 채우고 있다고 하네요. 버디째, 예, 둘레길 이정표요. 거리 예, 그 표지판이요. 거꾸로 달려 있습니다. 부딪힐 오니까, 바로 S자. 길로 던지는 길을 쭉쭉 내려가니까 좋습니다 이제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매화꽃이 벌써 활짝 뀌었습니다. 부딪힐지 내려오는데요. 오늘 아침 출발 때는 추워서, 어, 오늘 좀 늦게 입고 왔는데 이곳은 매화꽃이 활짝 뀌었습니다. 이정차가요. 뒤통이 네, 썩어가지고 넘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요 계속 인도 다 직전일수도 안 되고 자차 길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곳에 코스가 좀긴 만큼 셸가스 있는 쉘터가 네, 좀 많이 조성돼 있거든요. 반갑습니다. 네트남은 네, 고목속에요 동백나무 한그루가또 자라고 있습니다. 아, 이게 없나 보나요 어마어마히 큽니다. 매화꽃이요, 꽃에 꽃을 뱉습니다. 서당마을 장로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서당마 경로당에서요. 서당이가 하동욱 출발지점입니다. 서당마을은요. 네, 뒷골 큰 대밭 한가운데에 서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두 대밭이돼요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네요. 네, 지상 이정표는 없고요. 바닥이 가 지상 둘레기표시되돼 있는데 약간 지금 지어져 있으니까요 그대로 그냥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장길 조금 걷다보면요 네, 바로 우의 저수지가 네, 좌측이 좀걸있습니다 네. 저수지 제방을 따라서 또쭉 진행을 합니다 블루베리는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서 포도보다 30배 이상 많은 안토시안이 들어있어서 우리 눈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워낙 비싸서 <웃음> 대충 11.4km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망대 심표경 있는 곳에서요, 우기조서지가 아주 한눈에 전망이 들어왔습니다. 참, 갈림길이 많이 나옵니다. 이정표도요, 아니해선이 네. 돼가고 있습니다 신촌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촌마을의 사각정자입니다 아좀 쉬어가야 되겠는데요 바로 앞에는요, 신천마을 경로당이 또잘 잡고 있습니다. 엄청난 축대를 쌓아가지고요, 논을 좀 조성했습니다. 아, 옛날 어떻게 있을까요오 어마어마한 축대를 쌓았습니다. 무슨 성 같습니다, 성. 성을 좀 지나갔던,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요, 논입니다, 이제는요, 신천재를 향해서 조금씩, 예, 고도를 조금씩 높여 갑니다. 이 12코스는요, 지금이 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요. 왜냐면 또 이곳은, 예, 그늘진 곳이 별로 없어서, 이게 또, 포장된 스냅 치를걸리면 열리면은 장이 힘들잖아요. 가끔씩은 이제 또 포장 안된 길도 또 나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다 포장을 해놨을까요? 이런 길이 참 좋은데. 신천자에 도착있는데요 이곳에는 또 화장실도 있습니다. 아, <웃음> 차도 떠올라왔네요. 끌어올라왔더니. 신천자입니다. 신천자에서 2km 지점에 구제봉이 있고요. 500m 좌측으로는 근지봉이 위치했 있는데, 37의 민생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이곳은요 또 서운나무 군락지입니다. 서운나무 쉼터입니다. 서운나무 쉼터로는요, 오 바위 하나 올려져 있는데, 오거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지 않고 여태 버티고 있습니다. 아 서나무가 좋으니까 서나무 향기가 끝내줍니다. 대추 5.9km 남았습니다. 이곳에서요, 그냥 정신을 놓고 직전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꽉 꺼져서 돌리 길을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11코스는요, 12, 거디째, 신촌째, 먹점째를 자를 3개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코스입니다. 대충. 4.8km 지점이고요 사마실 12.2km를 들어왔습니다. 이제 네, 먹점조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우측에 나무도 많이 지금 라나는데요 먹전조에서요, 꼬불꼬불한 또불 에르마키를 한참 내다보니까 려 선진강이 전망이 되는 침투가 나타납니다. 선진강, 저 머리가 보이는데요. 선진강은 네, 머리가 많아, 가사가 또는 사강이라 불렸다는데요. 강바닥에 하얀 모래톱 농사를 조주장에 지금 불러오고 습니다어우 갑자기 완전히 미둥새이 나타나버리네요. 좌측으로는요, 삼진강이 지금 주방이 되고 있습니다. 팔공장에 있는 저 위쪽은요, 산불이 나가지고 나무를 전부 다 잘라내고요. 지금은 산백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누가 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돌립길은요, 아래 개츠마을로 내려가지 않고요. 삼자 풍경을 뒤로 하고, 오른쪽 비탈길로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이곳에서요, 저희들은 우측으로 지나하셔야 됩니다. 이곳에서는 또 바로 좌측입니다 항상 갈림길에서는요 이정별 잘 보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올라온 길은요 지금 한참 축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의 흔적입니다 밑동이시커하게 탔는데 그동안 살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멋진 숲을요불이 나가지고 저렇게 다 엉망으로 만들자니 정말 삽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대충 말이 보이는데요. 그 너머로 박경리 대하소설 터지의 무대가 되었던 현사리요밟은 들판과 그 뒤로 지리산에서 흘러내릴 형제봉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지리산 트레이 전차가요, 이제 생성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안타깝네요. 대축 1.2km 이정서가 지금 다 썩어서 넘어져 있습니다. 아,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대축 마을 향해서 내려서 쳐다보면요. 우측으로 문함정이 달려왔고 있습니다. 문함성은 이순신 장군이 대기정근 할때 이곳 정자에서 취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문함성은요, 씨앗이 문함이라는 다이치의 소리를 내려야 아 그렇게 안는 것부터 기이한 물속으로 다른 산업을 가르킨다고니다 대봉감은요. 씨알이 큰거큰 대봉감이라며 대봉이라는 이름붙 되었다고 합니다. 요대충말은요 대봉감의 시대 들어 전해집니다. 씨알이 크고 맛이 좋아 옛날부터 일명 께 올리는 진상품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요. 대봉분 꽃감을 자연 건조하며 내년 11월 초에는 하동 구구성과 동정호 주변에서 대봉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 또 어,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